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칠화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난 예전에 영상에서 배웠던 시장쪽 기준으로 딸림칠화음을 배웠어요. 나머지 칠화음도 있습니다. 이 예, 딸림칠화음 말고 그 다음에 화성학에서 어, 다루는 것은 감칠화음이에요. 감칠화음은 칠도화음 1,2,3,4,5,6,7 이 칠도의 칠화음 요게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칠함이고반감칠함 혹은 이게 감칠함이고 이게 반감칠함일 수도 있어요 제가 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예 그거는 제가 나중에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자 어쨌든 반감칠함 혹은 감칠함이 있습니다 일단 7도 화음 자체가 요것만 보시면 좀 뭔가 불안해요 예 불안합니다 예 근데 이제 보면 이 딸림칠화음 즉 5도의 7화음의 구성음 중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5도는 항상 1도로 가고 싶어한다 그리고 딸림칠화음 이 5도의 7화음도 역시 더 강하게 파가 있기 때문에 좀더 강하게 강한 힘으로 1도로 가고 싶어한다 요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약간 뭐랄까 정석으로 딱 가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약간 뭔가 얇게? 뭔가 약간 얇고 뭔가 약간 예, 살짝 곁돌아서 가는 느낌? 그좀 말로 하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많이 쓰이는 것은 5도에서 1도로 가는 진행이지만 아주 가끔 7도에서 1도로 가는 것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그 다음에 나머지 7화음들은부7화음이라고 분류가 돼요 1도의 7화음 2도의 칠화음 3도의 칠화음 4도 6도 칠화음 요 무려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칠화음은 다부 칠화음이에요. 부수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 중에 두 개로 분류하면 1도와 4도는 메이저 세븐이라고 해요. 코드네임이 말이죠. C 메이저 세븐 F 메이저 세븐 그렇습니다. 그리고 2도 칠하음, 3도 칠하음, 치료함, 6도 칠하음은 다 그냥 마이너 세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D마이너 잖아요 마이너 세븐, 얘 E마이너, 마이너 세븐 얘는 A마이너, 이게 A마이너 세븐이에요 C7은 요거죠? 요거는 특별히 C 메이저 세븐이라고 해요 메이저 세븐과 그냥 세븐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근음과 차이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7음이 이 근음과 장칠도를 이루고 있다 딱 부딪치죠 소리가? 단칠도를 이루고 있다 그 차이를 보시면 돼요 이게 너무 멀다 그러면 바로 아래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아래 그러니까 반음 차이의 건반이 들어가 있다 메이저 세븐이에요 그리고 한음이다 그냥 세븐입니다 여기 C코드이기 때문에 C 메이저 세븐과 C 세븐이 있죠 혹은 마이너의 로 경우는 이렇습니다 C 마이너요 그럼 C 마이너의 메이저 세븐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메이저 세븐 이라는 말이 메이저가 이 메이저 코드기 때문에 메이저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세븐 자체가 메이저 세븐이냐 걍 세븐이냐 요 차이에요 그래서 C마이너였을 때는 C마이너 메이저 세븐 그 다음에 이게 C마이너 세븐이에요 좀 어렵죠 이 코드가 그러니7어음면 하나 둘셋네 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두 개는 이 메이저 코드 그냥 메이저 코드인거고 두개는 마이너 코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세븐음이 붙었을 때이 7도로 붙었냐 장 7도로 붙었냐 단 7도로 붙었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C 그냥 C 메이저 코드에는 C 메이저 세븐이 있을 수 있고 C 세븐이 있고요 요거는 C 세븐 요거 C 메이저 세븐 그리고 C 마이너에는 C 마이너 메이저 세븐 C 마이너 세븐 이렇게 있습니다 코드를 적을 때는요 그냥 도미넌트 그러니까 딸림치라고 알려드렸던 고 세븐은 그냥 7만 붙여요 C7 세븐이라고 읽고요 고게 C7 그 다음에 대문자 M을 붙이고 7 고건 예, Cmaj7 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C코드를 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 마이너의 경우는 이래요 C 소문자 M을 적는게 C마이너 잖아요 C 소문자 m 있고 대문자 m 있고 7 여기 보시는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곡에 그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C 소문자 m 7 그거는 C 마이너 세입니다 그래서 7자 붙었다고 너무 에,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쳐 보면 돼요. 예, 그래서 C 메이저 세과 F 메이저 세두개 그리고 나머지는 2 도. 3도, 6도는 다 마이너 세븐입니다. 네. 일단 이래요. 왜 예전에 라디오 들었을 때 이런 거 들었었어요. 딴, 딴, 딴, 딴, 딴. 이런 느낌.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안 끝나는 느낌? 좀 미묘하고 애매한 느낌.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 세븐 음을 아래로 감추면은 곡에 좀 차분하게 들려요. 그쵸? 요건 좀 뭔가 날이 선 느낌이라면 예, 네. 좀 차분한 느낌이죠 네사도아운도 마찬가지야 요거보단 요거 그리고 나머지 세븐음들도 안으로 숨기면 차분해져요 네 요것도 숨기죠 제가 뭐 요걸 세게 치고 요걸 살살 쳤다고 그런 느낌이 다른게 아니에요 안으로 숨기면 좀더 차분해집니다 요걸 코드 진행해서 한번 볼게요 1도 화음 5도 화음 6도 화음 4도 화음 3도 화음 아 4도 화음 여기까지만 볼게요 요거를 7들을 다 넣으면 어떤 느낌으로 바뀔까요? 일단 1도의 7이죠 1도의 7럼그 다음에 5도 여긴 넘어가고요 6도 7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4도도 4도는 이렇게 쳐야겠네요 네좀 느낌이 다를 거예요 달라요 악보에 써 있지 않아도 내가 칠수 있어요. 예, 그게 코드 반주의 매력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써보고 안 어울리면 안 하면 돼요. 안 어울리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상하다. <웃음> 동요인데 한자 한자 요것도 세븐 요것도 세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세븐들을 다 어...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뭐 2도함 D마이너가 있는데 마이너 D-7을 쓰셔도 돼요 같이 누르면 좀더 복잡해지는 느낌이 나는데네 3도도 6도도 네 그렇습니다 7은 넣으면 돼요 치면 돼요 그냥 7이다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 뭐 E-7 혹은 E7이다 그 음과 한음만 내려가면 7음이에요 혹은 단 7도 그렇게 계산하시는 게 빨라요 그래서 처음에 알려드렸던 G7도 이 형태부터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 7들을 잘 활용하시면 좀더 어, 뭐랄까요 다른 느낌 색다른 느낌의 코드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마이너 7 같은 경우에는 좀더 부드러운 느낌 제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네, 다양한 느낌으로 코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 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